그지 투어가 둘째 날인데요. 네. 어, 오늘 또 이제 어저께 좀 최대한 저렴하게 먹지 않습니까? 엄청 저렴하게 먹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지 투어답게 최대한 저렴하게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희가 좀 늦, 늦게 일어났는데, 네. 어, 11시가 됐습니다. 11시. 아점 겸. 아점. 이래야 아침 겸 점심 국기를 먹는 걸한 끼로 줄여서 네. 아낄 수 있겠죠. 자, 적의 선택은 바로 노선 편의점입니다. 어떤 맛있는 먹거리 가있는지 들어가보시오. 고 와, 이거 사, 여기 좀 비싸요. 어제 먹어. 뭐, 어제 막, 어제 한2천엔 1,800, 1,800원 아치를 먹었더니, 이런 게 비싸게 에이, 느껴집니다. 비싸, 비싸. 477엔. 비싸. 여러분들, 50엔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50엔 할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고, 잘생각 하고 <웃음>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 먹어야 돼. 1 3 0엔이기해 120엔. 비싸. 1,000이요. 제일 먹지 않게서 생각보다 좀 비싼데요. 고이네 자, 아, 제가 지금 돌아도 왔는데. 로스편이죠. 로스편이면 편의점 자체 음식이 원래 4천원 하고 5천 합니다. 3,4천 원. 맞아요. 근데 나 어제 1,800 원 아치, 1,800 원8 0 원짜리 먹고 왔더니 비싸게 느껴져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여기서 안점 안점인데 흔들하게 먹어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아, 가, 너무 가볍게 먹는 거 아쉬워서 매장으로찾아가면되겠습니다 매장에서 그나마 싼곳 가서 네. 그냥 먹으려고 매장에서 한 3,000원, 4,000원짜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o 그지 투어 자 저희가 아끼려고 아까 네, 의점을 지나서 네, 이곳 여기가 킨자인가? 신세카이 신세카이인데 한참 돌았습니다 지금 거의 여기 다 돌았어요 보통 한 5,000원 막 비싼 건막 만원, 7,000원 막 그래요 그래서 다시 편의점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시 편의점으로 갈 거예요. 어? 후, 저기 있습니다. 여래, 여래. 자, 저희가 지금, 어, 돌아다니는 결과, 하도 가격대가 안 맞아서, 다들 만 원, 칠천 원, 오천 원 이래서, 저희가 최대한 돌아다니다가 다시 로선으로 왔죠. 편의점 다시 와서, 아, 어, 1인당 4천엔, 4천 원, 400엔에 맞춰서, 400엔 이상 먹지 않게 1인당 어,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이렇게입니다. 라면과 저는 삼각김밥 양이 되는 역시 라면과 삼각김밥 그리고 물을 하나 2인 1조를 샀고요. 우리 감독님은 도시락 작가님하고 같이 도시락 라면을 사서 총 저희가 물하고 사서 1,400 1,400, 1,400엔 정도. 1,400엔 정도로 지금, 어, 마무리 했습니다. 자, 그럼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이 야, <웃음> 뭐 야, 야. <웃음> 자, 저희는 지금 동물원에 와 있습니다. 아, 지금 편의점에서 아주 맛있게 이런당 4,000원 정도씩 길거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 후에, 아, 요 근처, 신, 신, 신세키? 신세카이. 신세카이. 바로 입구 앞에 보면 공원이 있어. 공원이 아니고.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 동물원에 들어갈 때 입장료가 어떻게 되죠? 500엔인 같습니다, 500엔. 예, 잘못 보면 2,000엔 써 있어갖고, 야, 2만원이야? 그래고안 가하려다가, 연간에원 건이 2만원이고, 어, 한번 보는 데는 500원으로 지금 확인,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자, 이 안에 보면, 저희가 지금 현위치에요, 현위치에서. 오늘쪽에 보면, 꽁, 뭐, 물개, 쫙 있고, 고무있고요 코끼리, 박쥐, 쫙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주... 텐노지 동물원 텐노지 동물원 코끼리가 죽었대요. 이 동물원에 코끼리가 죽었답니다. 아 진짜. 코끼리를 볼 아이고. 수가 없대요. 안녕. 그리고 자, 이게 표입니다. 우리 4명 작가님, 감독님, 우리 양경태 이제형표4개 가지고 출발합니다. 쪽으로 건조할까요? 이쪽으로 먼저 갈까요? 이쪽으로 먼저 갈까요? 자, 오른쪽 보여서. 아니, 어차피 이쪽은 출구잖아.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자. 공무원이에요. 저런. 저는 선대 많이 왔습니다. 단체로운 섬기 있구요. 어, 색깔 이 너무 예쁘죠? 와 색깔 진짜 예쁘다. 와, 와 다리 봐. 다리가 뭐 기계 같아. 로봇 다리 같아. 와저 다리를 지탱을 한다는 게 대박. 이름 뭐야? 신기하다. <놀람> 물고기도 많네. 한 마입니다 한 마. 하마가 엄청 무서운 동물이에요 사람도 물어 죽입니다 순할것 생겼는데 하마야 하마 어, 움직입니다 물속에 있는 하마입니다 아마 몸에 붙어 있는 만큼랑이같가 타먹나봐요.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어어가만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요만히 있어. 가만 로마뱀입니다. 저 진짜예요? 예, 예. 항صلا도 항صلا도 돌돌이잖아. 전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가짜, 가짜는 아닐 거예요. 설마 등불에서그 가짜를 한 사람께서? 자, 기린입니다. 기린, 조랑말, 조랑말 얼룩말, 기린 얼룩말, 뭐야 사냥이냐 뭐냐? 가재, 삼촌 가재. 하이엔은 동물의 썩은 고기를 삼촌하이 <목소리> 어디 또? 하하이에나이 하이엔. 하하이 하이엔. 하하이에나하이이하이하 <웃음> hey guys! Hey girls! Hey l i o n s w 잡니다. a g h t I'm c a g t I'm caught. I'm g hmm. h I'm u g t I'm caught. I'm g h I'm g t I'm caught. I'm g i g t g i g 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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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찌한그으고가어고 <웃음> <웃음> I d o n g i v up. 아님왜저 따라 가셔야죠 숙소로 들어가신다고요 탈진입니다. 탈진했어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아, 못 가겠어요? 못 가겠어. 요숨 아, 쉬고 예. 아니 잠깐 잠깐님도요? 못 가겠어? 너무 피곤해요?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쉬시고 저녁에 다시 볼게요. <웃음>